수요 없는 공부가 <웃음> 대표적인 <웃음> 주제야. 그러니까 이게 될까 응. 아 어, 이걸 볼까? 뭘 어, 이걸 <웃음> 어, 볼까? 뭐한 30분 보신다고 해도. 없는 뭐... 그거 재생목록을 만들면 이걸 볼까? 그래야겠다. 제목은. <웃음> 아니, 최근에 조금 인터뷰들을 했는데. 음. 뭐 조금 조금씩 방송이나 그런데 이제 결성 계기 음. 뭐 서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음. 질문도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는 은근하게 이제 많이 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런 비디오를 한번더 찍어보면 좋겠다는 음. 생각으로 나는 어. <웃음> 아 일단 우리는 작사 학원에서 아, 처음 만났잖아 그렇지. 이제 각자 학원에몇 개를 다니다가 음, 이제 n 번째 학원이었던 음. 건데. 어. 아무튼, 같은 클래스의 수강생으로 만났고, 동갑이었던 걸 어떻게 알았던 음, 것 같고, 음, 막 음. 자기소개를 막 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다녔던 학원은 음. 조금 학원생끼리 교류가 없었는데, 음. 그 우리가 만나는 거는 음. 되게 친밀했어. 음, 되게 약한 약간... 어, 많이 했서어 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 동갑이네? 그러니까 동갑이면 음. 괜히 그러니까 친구 같잖아요. 연예인도 되게 음. <웃음> 나이가 같으면 친구 같고, 괜히 음. 친밀하게 들어서. 그래서 딱 우리 셋 아이었어 응. 그 가지고 어. 맞아 맞아 나는 일단 어 수빈이랑 희주가 아. 이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가사를 많이 보잖아 아. 좋았고 <웃음> 되게 잘 쓴다고 생각을 했고 수빈이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되게 열심이였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으면 아막네뭐 그렇게 해볼게요 정도가 아니라 어,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해야지 제목을 더잘 짓는 거고 제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책을 알려달라고 <웃음> 나무막 반짝반짝하면서 <웃음> 항상 이제 수빈이는 제목이 음. 더강하 어, 강렬하게 음. 임팩트를 줄수 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막 이렇게 바둑바둑 하는 거 보면 어, 수빈이는 되게 내신이 좋았겠다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어, 그때도 수빈이 가사가, 어, 되게 괜찮은데도 저렇게 더 잘하려고 와좀마도 음, 열심히 하는구나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당시에. 희주는, 그때 조금 늦게 등록을 했는데, 어, 음, 우리가 그때 항상 무슨 카페에 업로드를 음, 해서 과제를 몇 시까지 음. 업로드를 <웃음> 아는데 희주가 약간 그러니까 뭐 10시 1분, 10시 3분. <웃음> 뭐, 아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되게 좋은 트릭. 똑같 늦었는데, 아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보다 늦게 확인을 했는데, 어, 희주도 항상 되게 잘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저 친구도, 어, 어, 어, 되게 잘 쓴다. 이러면서 항상 나는 희주랑 수빈이 가사가 그 과제들이 나한테는 상위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뭔가 <웃음> 이거를 그... 우리끼리 말한 건 그렇지만, <웃음> 그건 다 <웃음> 셋이다. <웃음> <상상도> 맞아, 맞아. <웃음> 뭐, 어, 음. 어, 그랬으니까 사실 팀을 한 거고. 음. 아, 나도, 어, 지금 우연이가 상세하게 말을 했지만, 그니까 결국은 디테일은 다르지만 똑같게, 음. 그니까 되게 딱첫 가사가 우연이의 음. 내가 우연이 가서 처음 봤던 거? 음. 그리 희주가 좀 늦게 했으면, 음. 그 가사 처음 본 거? 둘다 되게 충격적으로, 어, 얘네 되게 잘 쓴다. <웃음> <웃음> 야, 아 그만해야 돼. 이거 보다. 어이 그냥 그랬고, 그냥 뭔가 이제, 그냥. 그런 뭔가 인간으로서 얘기를 하는 아, 음. 뭔가 우리가 막한 번에 확 친해진 건 아, 아니었는데 뭔가 아무리 학원 학원 내에서 분위기가 친밀하다 그래도 음. 우현이는늘 끝나자마자 <웃음> 신발을 가장 먼저 신고 아, 맞아, 맞아. 인사를 하려고 하면 우영 없어 저 어, 가서 신발 신고 있어 벌써 <웃음> 행여나 잡으세요 <잡을 수> <웃음> 뒷걸음질 치는이 응, 그래서 카페, 거기 밑에 카페가 있었잖아, 1층에. 음. 근데 한날, 어느날은 이제 수빈이가 앉아서 뭐 책을 보고 있었나 이랬어 아. 어, 봤는 수빈인 것 같아서, 아, 들어갈까 말까. <웃음> 들어갈까 <거> 말까. 대회하고 <웃음> <근데, 웃음> <매매하는> 다녀 <웃음> <사이에 웃음> 별로 안 친했을 <웃음> 때라서. 수빈이가 맞아. 나랑 눈이 맞췄는데, 어, 갑자앉아있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첫 발을 <웃음> 텄었지. 음. 음, 음. 그리고 희주는, 책거리 같이, 무슨 피자를 먹고 어, 케이크를 아, 먹고 그랬던 아, 날이 있어. 근데 희주가 옆자리였는데, 조금 멀었어, 음식이랑. 그래서, 어, 너 이거 줄까? 그랬는데, 오. 어, <웃음> 나도 <웃음> 줄수 있어. <웃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학습까지. 아, 친해지는 음. 맞아, 학원에서는 약간, 이렇게 대면대면? 대면대면 했지. 어, 꽤, 어. 오래 전 음, 됐는데. 음, <웃음> 음, 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 음, 그때 이제 같이 다니던 그 음. 언니가 음. 있었는데, 음. 둘이 왜말안 나? 같이 친구인데 왜말안 나? 아직도 안 나. 음. <웃음> 으로 알아서 모르 <웃음> <웃음> 약간 <웃음> 그랬던 시절이 음, 있었지. 그리고 그, 그 뭔가 합죽처럼 그 음. 그루를 했던 음. 그때 음. 확 뭔가 이렇게 같은 같은 느끼면서 지내면서 음, 음, 음. 맞아 맞아 그때 이제 사실 저희가 좋은 계기로 결성이 된 거죠 음. <웃음> 약간 나쁜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뭉치게 된 건데 음. 아 근데 나는 사실 그때 이제 작업실 생활을 할때 한번 이미 그 전에 하려고 시도를 했던 음. 적이 있어서 뭔가 팀 작업을 음. 그냥 뭐.. 아 되게 몰릴 때 음. 이거 음.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음. 좀 이렇게 맡아서 나눠서 해볼까? 음. 했는데 이제.. 음, 조금.. 음. 저지당했다고 말해도 되나? 응 음. 그랬지 음. 음. 팀 음. 작업을 추천하지 음. 않는다고 어, 어, 어. 그렇게 해서 뭐 의아했지만 그때는 일단 따랐고, 그러니까 음. 그때부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음. 마음이 셋다 있었던 음. 건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음. 다소화를 하고 싶은데 음. 같이 일하면 음.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했었는데 그때는 실현하지 못하는 음. 상황이 있었는데 음. 그뭐 좋지 않은 일이 정리가 음. 되고 나서 음. 약간 그때 내가 제안을 해봤는데 음. 다들 쿠키이 기다렸다는 듯이.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어. 음. 그 전에도 그러니까 그 뭔가 되게 디테일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조금 당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음. <웃음> 가해자가 있었고 음. 피해자 모임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 뭔가 그 가해자의 그들을 음.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쓴게 제대로 음. 우리 온전히 우리를 살고 나을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독립해서 활동하는 게 가능할까? 음. 그렇게 셋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음. 우연이랑 음, 음, 음. 되게 밤새 얘기하면 그때 음. 얘기했던 를 기억이 나고 음. 막 그때 생각하면 은막 대답을 못했어 음. 우연이가 물어봤을 때 음. 왜냐면 그려지지 않아서 음. 근데 그게 벌써 그러고 어. 얼마 안 지나서 팀 꾸리고 음. 한 음. 5년 지났던 게 되게 그래? 한... 음. 세상스러워요. 음. 뭔가 진짜 전화 위복이 됐지. 생각하면 음. 음. 솔직히 아직도 이가 음. 빡빡 갈려요. 음. 근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경험이 우리한테는 좀 미랄이 음. 된 거고 음. 나는 뭐 항상 너네를 이제 만나려고 얘를 음. <웃음> <웃음> 만나려고 내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그 그래.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다들 사기 치는 사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웃음> 조심하시고 어뭐 좋은 뭐 학원을 음. 수, 이제 수업을 수강을 하다가 마음 맞고 가사가 맞고 음. 괜찮을것 같은 분들이 있으면 찜 작업 이런 거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음, 뭐. 음. 여러 가지로 최대한 음. 이제 그 트라이를 하는 거죠 저는 음. 수강생 시절에는 최대한 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좋다고 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 혼자서도 해보고 또 응. 뭐 누구랑 이제 같이 할때뭐한줄한 한 줄도 같이 써보고 뭐 아니면은 응. 각자 초안 뽑아보고 수정도 응. 해보고 그렇게 여러가지 경우를 겪어봐야 뭐가 나한테 좀잘맞는지 응. 우리도 그런 과정을 서 사실 나는 수강생 시절에 팀 작업을 해봤어 그러니까 다들 음. 그런 음. 경험이 있잖아 내팀 작업을 해보고 아 하나 안되겠다 음. 라는 생각을 음. 좀 많이 했었어 왜냐면. 뭔가, 나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음.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완전히 서로 음. 조금, 이렇게, 조금 그런 그래. 예의를 차리는 관계에서는, 아, 여기는 조금 나는 다르게 갔으면 좋겠어. 음. 그런 뭐좀 약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편하게 못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음. <웃음> 어, 뭔가. 해놓고도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죠. 우리가 막 그거를 막 되게, 음. 야, 이거 이상해. 음. 이런 대화를 하는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이거를 디벨롭 하기 위한 대화가, 음. 아, 얘가 불편하면 어떡하지? 음. 이것 그렇지. 때문에 막히지는 않는것 음. 그렇지, 그렇지. 음. 막꼭 그렇게 어, 서로 신랄한 비판을 해야 된다. 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팀작업을 <웃음> 하면서, 그니까, 뭐, 여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이야기는 해본 적이 음. 없지만, 막쓴 게, 음. 마음에 안 드는데? 음. 음. 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본 음. 적은 없어. 기본적으로, 음. 그 팀에 대해서 뭔가, 깊은 생각을 음. 하지 않고 음. 오케할수 있었던 음. 것 자체가, 음. 서로의 실력에 대한 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잘 <웃음> 아, 쓰는. 다시 돌아왔네? 어어어 <웃음> 어, 어, 그런 생각했 있기 때문에, 음. 약간, 그게 뭐랄까 이제 어. 허들링이 응, 약간 응. 그 자기 깔때기 되는 게 옳게 캐릭터가 거 같긴 한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작을할수 응. 있었고 응. 네 아무튼 그런 거 응. 같아 결성 계기는 되게 나빴으나 사기당이 응, 가지고 여기 응. 모였으나 그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그마이 굉장히 궁금한데 응. 어쨌든 <웃음> 저희는 잘 지내고 있다는요 <웃음> 이렇게 <웃음> 끝났어요 <때. 웃음>